여기 236선에 걸치는 깨져요. 거니까 깬다 깬다 어, 지금 그... 라인 나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깨지면 양봉 나오면 여기서 얘 근데 자리 안 두고 바로 또 가나? 네또 바로 가라. 가는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던지네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 실시간으로 가네요 와우 새끼가 여기 깨고 가는 거야. 또또 또 가는 거야. 아 억울해. 어, 그래. 물려 여기서 사 또. 그, 또 조종조. 아, 뭐야 또 팔아. 손절. 팔아. 팔았더니 또가 이렇게. 또 가. 아이씨 18 하고서 또 가면 또 사. 맞잖아. 그니까, 맞아요. 또 조종조. 아씨 기다리면 되는구나. 샀던 데까지 오는구나. 또 기다려. 아싸 수익 나. 그러다가 이제 조정장이 오죠. 맞아요. 조정장.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웃음> 기다리면 오겠지. 아니거든 하고전 응. 하락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까 응. 계속 그러면은 내려올 때 여기서 반등줄때 사야지. 하면은 여기 고점까지 내는 예전에 여기서 샀었거든. 여기서 샀었거든. 여기서 샀었거든. 거기까지 안 오니까 기다려. 또 내려가는 거 여기 깨도 또못 팔아요 또 계속 깨지면서 내려가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서 이거에 겹... 나는 그래서 못 파는 이유가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좋았던 기억 때문에 내가 이때 이만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리죠 전좀 맞아야 해요 <웃음> 파동이 오파가 끝나고요 오파이 끝나고 조종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조종파동은 3파동으로 나오잖아요 3파동 파동, 3파동으로 나오면 A, B, C 파동 종류는 뭐이렇게 되는 지그재그 형태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더 낮추는 이 C파동이 길게 확장되는 이런 형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플랫 형태로 고점이 다시 그러니까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렴 형태로, 삼각 형태의 수렴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 아닌가? 다시 찍고 내려가는 거, 최소. 안 그러면, 이런 데까지 밖에 못 올라고 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안 좋잖아. 이건 안 좋으니까, 희망의 로를 굴려서요, 여기서 비파동이, 이렇게 삼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플랫 형태, 플랫도 이렇게 말고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러닝 플랫, 러닝 플랫으로 나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표값은 목선에서 머리까지입니다. 머리까지. 저 이것도 예쁘게 해야 돼. 대충 하는 걸못표니다액 선생님이랑 저랑 약간 이런 거 집착하잖아요. 아안 그러니까 돼. 엉뚱하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웃음> 잘 돼야 돼.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표값을 만약에 헤드앤숄더 패턴이었고 구름대를 이탈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최대 6.8, 네. 6840달러까지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의 이탈한다는 목표값은 거 확실히 여기 강격대는 얼마예요? 6930 정도 되나요? 마, 이, 이 맞아요. 시장단지? 6,930입니다. 6,930이고요. 중요한 6,93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쇼스로 하락니다 우리 네. 콩콩 선생님이 <웃음> 중요한 지지선을 제가 표시를 네. 해놓겠습니다. 6,933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6,840까지는 가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후, 어휴. 이탈하면 이렇게 네. 아주 쇼 잡기 좋은 자리죠. 네. 피보나치 이탈하고. 어, 피보나치 지 선으로는 지금 786 선, 786 선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탈되면 382 선이잖아요, 382 선. 음. 382 선이고 고름대 하단은 618 선이기 때문에 뚫리면 간다, 뚫리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 높였어요 이때. 아까 전에. 비트맥스 5분봉 가지고 할 때는 음. 여기서 계속 저항이 나오긴 했는데 아, 아까까지만 해도 요요 요 양봉이었던 이런 뭐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밑에 지지 못 받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오더라고 올라가면은 계속 이롱 관점 유지하면 은 되는데 올라가면 이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음. 깨지면은 숏 하세요 깨지면 지금 숏이 아니라 네. 깨지면 깨숏 <웃음> 만약 여기서 지지 깨, 깨셨. 깨셔. 반등 지지받고 반등 <웃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만약에 어렵지, 이제. 네, 나오더라도 응. 다시 더블 탑을 만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아니 나는 아예 거기까지 못 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가능성 있죠. 여기 236선에 걸치는 깨져요. 거니까. 깬다, 깬다. Line 어, 그... 네. now.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깨지면. 양복 나오면 여기서. 얘 근데 자리 안 주고 바로 또 가나? 네, 바로 가나? 가는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던지네. 어, 이렇게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가네요. 조이 유리합니다. 여기, 여기, 이선까지는 스탑 각, 스탑 잡고. 조 숏입니다. 깨요? 깨지면 숄지였는데 아, 바로 아 그래서 이만큼 테스트 하나? 얼마큼 테스트 줄래나? 여기, 여기 계속 계속 슛이에요, 그렇 슈트.